진짜 동생이야아 귀여워 <웃음> 아집에도 <그래도> 너무 예뻐 <웃음> 저는 다 거의 이런 색입니다 컵브 뭐야?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언니? 진짜? 응. 어 이쁘지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잘어울렸네 그치? 어, 너무 예쁜데? 어떻게 이렇게 달라? 그치? 진짜 웜한 풀 음, 같다 웜이랑 어, 풀이다 동생이야. 아 귀여워. 오모. 살 봤을 때 이뻐진 거 봐. 어머 어머. 뭐 신기한 낯선 걸 빨리 사야죠 <웃음> 안녕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단 화장품을 일단 화장품을 줄게. 여기서 가져왔나? 여기 내가 따로 빼놨고 <웃음> 이거 말고 여기 내가 다 정리놨다. <웃음> 많아 많아. 여기도 있어. 이거는 샴푸. 이거 가져가려면 아, 이거. 이거 기초랑 이 중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돼. 그거 있어 니아 <웃음> 네? 있어 있어. 아, 있어. 아, 있어. 뭐. 있어. 아이브로우는 좋다 아, 좋다. 그리고 그냥 가져가. 이거는 섀도우. 음. 이거는 블러셔. 이게 립. <웃음> <웃음> 잠시만 이거 사이즈 뭔데 지금? <웃음> 거의 한두 배인데 지 이것도 립. 얘도 립이야. 아 와우. 여기서 가져가면 다것 같아요. 그 거의 이정도면 보물창고가 아닌지. 치카이치코도 괜찮고. 좋아, 좋아. 어, 이거 신선왔냐? 응. 오늘 출장도 다 하고 이제 월요일인데요. 오늘 친척 동생이랑 같이 도생콩을 가요. 아니 <웃음> 그 너무 예뻐. 뭔 소리야? <웃음> 너무 너무 포샤시하다. 이거 너무 리얼로 나오는 거 아니었네? 그치? 그 얼굴 좀더라데돋게 나오지? 그렇네? 응. 언니가 어제 다준 응. 걸로 응.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. 뭐야 잘하네. 귀여워. <웃음> 저는 다 거의 이런 색입니다 그건 뭐야? 롬앤, 말린 음 라벤더. 블러셔도 이런 색. 이름이 근데 안 나와있어 이거. 진짜? 아니다. 오디밀크. 오디밀크? 언니네 집에 오면 맨날 언니가 이렇게 화장품을 엄청 많이 줘요. <웃음> 내가 우석에줄 수는 없잖아. 맞아. 오늘의 기초는 더랩 바이블랑드에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예요.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괜찮아요. 이것도 꽤잘 쓰고 있고 어제 출장 갔을 때도 잘 사용을 했고 이걸로 먼저 기초 케어해주고요.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발라야 돼요. 어필 마데카소사이드의 크림2X입니다. 아침에 겟 리프 어땠어? 헉, 진짜 좋았네 그치? 괜찮지? 나 그거 애들한테 좋다고 다 말하고 다녀야겠다 괜찮지? 했지? 진짜 좋더라 그 약간 완전 시원해져가지고 음, 그래서 맞아 맞아 거. 맞아 그래도 어제 겟 리프 팩 주니까 오늘 썼더라고 <웃음> 선크림은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응 음, 이렇게 이쁘게 나와 아니 언니 카메라가 좋은가봐 <웃음> 너무 샤샤하게 나오잖아 어퓨. 어퓨 마스카라. 어, 근데 막 많이 안 뭉치는데? 그래서 음 좋은 것 같다. 너무 이쁘게 나와, 수빈아. 진짜? 응.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, 언니? 진짜? 어. 안 뭉쳐? 이거 완전, 한올원을. 응. 낙타 같아. <웃음> 낙타 속눈썹 올라간 어, 것 같아. 어, 좋다, 이거. 유명한 이유가 있네, 역시. 음 맨날 오고 싶다. 그러니까. 서울 살면 좋은데. 좋아좋아 좋아. 수빈아 너 보다가 나 보니까 <웃음> 나이 먹었다 나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몇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뭘. 야 나이 먹었네 나는 아유. 티가 난다 <웃음> 왜왜이보들이 <웃음> 나이 먹었다고 하는지 알겠다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근데 뭔가 그게 있다 또내 나이 때는 언니 같은 응. 나이 대들이그 응. 뭔가 그 성숙함? 성숙함 그런 게 <웃음> 뭔가 또 뭔가 부럽고 막그청 성숙함? 뭔지 알지? 뭔가 그 뭔가 노련미 노련미 <웃음> 그런 거 노련미 그런 거 하나 도 없는데? <웃음> 그래? 로맨의 뭘 쓸까? 마호가니 가될 쓸까? 시도가될 쓸까? 어 이거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언니? 이거 언니 이거? 펄 있는 거 예쁘다. 좋아. 언니 안 쉬고 일하는구나. 나? <웃음> 언니 못 쉬지, 언니도 약간 음, 성격이. 맞아. 소처럼 일해. 그치, 그런 거 같아. 뭐, 메이크업도 그렇고, 유튜브도 그렇고, 내가 움직이질 않으면 응. 일이 안 되니까 음.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것도 언니가 준 거. 어. 써봐야지. 핑크. 포렌코즈. 포렌코즈, 핑크. 근데 매트하네? 어, 뽀송뽀송? 다 했다. 음, 어때? 오늘 메이크업 무슨 메이크업이야? 오늘? 응. 음. 오늘 약간 핑크보라 메이크업. 핑크보라 메이크업. 좋다. 근데 이 약간 벨벳벨벳 벨벳 공기 느낌인데? 오. 우 이뻐. 저는 다 했습니다. 끝입니까? 머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끝이야. 이게 언제, 끝날,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. 음. 근데 뭔가 또 주변에서는 막 붙는 거 보면 아, 붙긴 붙나보다 그냥 빨리 그냥 이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. 아, 빨리 여기. 끝나고 서울 와서 놀고 싶다. 아 그치? <웃음>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서울로 막 대학 오거나 음. 서울에서 막 일하는 애들은 음. 다시 안 오고 싶어하더라고 지방으로. <웃음> 그, 그치? 근데 이게 뭔가 있나 봐. 여기서 살면은 음. 확실히 막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? 그런 것보다 나도 엄마랑 옛날에 얘기했는데 음. 엄마가 계속. 대전 살고 그랬으면 음. 나한테 이런 유튜브 하는 기회도 안 왔을 것 같아 그 바로 그렇죠. 옆에 주변에서 막 도, 돌아보면 어. 기회가 너무 많은 거야 맞아 근데 약간 대전에 있으면 음. 약간 오물한개구리느낌은 음. 약간 있는 것 같아 음. 내가 여쿨이라 그런가? 나는 색을 많이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안 예쁘거든? 아 그래? 근데 언니는 올리면 올릴수록 예쁘더라 장을 하면 욕심나 <웃음> 절대 하나만 할 수가 없어. <웃음> 그럼 이것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, 저것도 발라야 되고 내 눈에 내이 눈... 컬러를 또 올리고 싶고 그 <웃음> 밑에도 해야되고 막다 해야되는데 거기서는 하지 말래. 그 아이라이너도 하지 말래. 마스카라만 해야 예쁘대. 아니야 정답은 없어. 그치? 그치만 나는 그걸 듣고 아네 하고 그냥 다 하고. 내몸대로 다이슨 에어랩 사고 음. 다이슨이 마음에 들었나 봐. 음. 다이슨 청소기도 샀잖아. 청소기도 샀어? 아니 이모는 뭐 이렇게 이모는 잘 산다. 그렇지. 우리... 이모는 이모 진짜 잘 산다. 근데 엄마 맨날 갑자기 엄마 샀어 허? 이러면서 뭐뭐 뭐 샀는데? 첫째 이모, 둘째 이모, 이모 셋째 이모, 이모 넷어왜 외... 아, 삼촌 막내. 막내 이모 <웃음> 다 학교. 모이면 정신도 없고, 그러니까. 또 친척들도 엄청 많아가지고, 누가 누군지 알지? 아, 할머니 맨날, 누구니? 아니, 누구요? 아, 아, 나랑 너랑 맨날 헷갈리는 맞아. 거야. 나보고 맨날, 지수야. 아, 나한 학교 잘 탱겨. 아. 아. 할머니, 진짜 졸업한 지가 아. 언젠데요? 아. 전화하면서도 얘기하잖아 할머니의 둘째 딸의 딸이요 <웃음> 아 진짜 어, 좋다 언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시집 가야지 할머, 아. 할머니 서울에 올라가 보자 언니한테도 하는구나 어. 오빠한테도 맨날 몇 살이냐고 어. 장가갈 나이 다 됐네 아, 근데 이번에 그 그래. 할머니 전화할 때 그랬어 아니 승석오빠랑 <웃음> 승한오빠도 안, 안 갔어 저 순서 지킬거예요 할머니 <웃음> 색조 브랜드 이쁘지? 응, <웃음> 어, 잘 어울려 언니 그치? 어, 너무 예쁜데? 나는 딱 웜이라서 우와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응. 어떻게 <웃음> 이렇게 달라? <웃음>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라? 그치 진짜 웜하고 쿨같다 응. 웜이랑 쿨이다 <웃음> 너무 쿨이다 그런가? 응 뿌리 블링을 좀 살려야 될것 같은데 그치 내가 여기가 없어 언니 음. 좋아하는 호족반. 잘 먹겠습니다. 틸로 사고 싶은데 아 재고가 없대요 어떡하지? <웃음> 인기가 많네. <웃음> 아, 아니, 천지도돼 괜찮아요. 맞아요, <웃음> 가고 있어요. 제가 에요괜찮아 아, 쇼핑두개 아, 네? 아, 네. 어, 네. s <목소리도> 셀카 찍는 빈이 귀여워. 어까 <웃음> 나 찍고 있는 거야? 어 무슨 말을 해야 되나? 무슨 말을 해야 되나? 저는 오늘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아랑언니 유튜브에 <이쪽에> 1일 출연한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뭐라고 왔다 오늘 호족반 봤는데 엄청 엄청 <웃음> 맛있었어요 <웃음> <맛있어. 웃음> 엄청 맛있었다 <웃음> <웃음> 언니가 맨날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<웃음> 오늘 커피도 사주고 다 사줘요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이게 그런 할머니, 할아버지 인가 그런가 봐. 할머니 임대가 이렇게 생겼나? 할아버지 인대 아니야, 이 똑같은, 학원니다똑같이 그런 애. 우유 생크림 두 개랑. 얼그레이랑 이거 초코 푸딩 맛있겠다.